안녕하세요. 마카오 권입니다. 제가 오늘 광장 시장에 나왔는데요. 어떤 게 맛있고 어떤 게 유명한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. 그럼 함께 가시죠.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여기 순대도 있고. 여기 순대. 네, 납작 만두도 있네. 납작 만두도 <웃음> 지금 코로나 시즌이라서 그런지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 네,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 찾아오시는데 사실 이 광장시장이라는 이름의 유래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청계천 삼가사가가 있었는데 광교하고 장교라고 있었어요 그 광교하고 장교 사이에 있다고 해서 여기 이름이 광장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광장 있잖아요 그 광장이 아니에요 어 그리고 마약김밥 있잖아요 그 마약김밥도 이쪽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 꼬마김밥 있잖아요 네, 자 그러면 한번 뭐 먹을지 한번 골라볼게요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되요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안 되죠? 나갔다고? 아이해 먹으러만 오는지 아는데 사실 다른 것들도 많이 있답니다 여기에 한복이나 예단이나 이불집도 되게 유명하더라고 요어 맞아 이런 데 그릇도 이렇게 사러 오고 맞아 반찬집도 많고 <웃음> 이거 일본 사람들이 게장 진짜 좋아하는 거 알아? 진짜? 어. 간장게장 <웃음> 먹을 줄 아는구먼 응. <웃음> 외국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진짜 제일 많이 찾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? 낙지! 살아있는 낙지! 왜냐면 외국에서는 진짜 볼 수가 없거든 꺼려하는 사람들은 엄청 꺼려하기 때문에 먼저 물어봐야 돼 이거는 자 그럼 먹자 이제 너 먹고 싶은 걸로 먹자 어, 이거 넷플릭스에서 나왔던 칼국수 집 칼만두로 주세요 만두는김치만 넣어 주세요 네, 감사합니다 어, 이게 확실히 면이 다르네 송칼국수의 맛은 어떤지 음! 맛있어? 진짜 쫄깃쫄깃해 아, 진짜? 음, 약간 막 그런 자극적인 그런 맛이 아니라 만두도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? 응. 오. 음. 음. 맛있어 맛있어 떡볶이 어디서 먹지? 너뭐 좋아해? 나는 윤기가 흐르는 거 윤기가 흐르는 거? 난 약간 꾸덕꾸덕한 게 맛있는데 취향 차이가 있다 확실히 어, 난 요렇게 생긴 거아 꾸덕 어. 아 너는 요런 거?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. 갈라. 그래. 아, 여기 봐. 이보. 아이씨. 그러면 너가 정한 대로 맛없으면 네 책임. 떡볶이 눈으로 맛을 알수 있어. 나도 떡자리인데 여기서 먹을 건데 촬영해도 되나요? 근데 순대는 어떻게 해요? 기분은 7,000원이? 오셔, 떡볶이 나니길오셔봐 김밥, 순대, 와서와 나는 이 순대 처음 먹어봐가지고 나는 옛날에 먹어보고 안 먹어봤거든? 좋아, 포장해드릴까? 네, 한번드릴게요 내가 말한 그런 꾸덕꾸덕값이자 떡볶이 대신에 순대를 그렇게 꾸덕꾸덕하게 먹는 근데 사실 분식집의 메인은 떡볶이지 떡볶이가 맛있어야 돼 물엿이랑 고추장 맛이 되게 강하다 이게 나 응. 이런 거 좋아. 찍어 먹어야지 국물이지 국물 외국인들이 이런 걸잘 몰라요 이렇게 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마약김밥 거기 너무 맛있어? 간이잘려있어가지고 음. 찍어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? 근데 찍어먹으니까 진짜 맛있을까요? 아, 그래? 그거 하고 잡채 시키면 야채를 뚜가져서 콘텐츠가 이름이 뭔데? 마카오 건이라고 치면 나와요 마카오 그러면 은 저기를 뜻하는 거 같잖아 어떤 거요? 똑같지 않아요? 어, 똑같지 않아요? 아, 그래요? <웃음> 어허 선 이거 밀떡이에요? 쌀떡이에요? 쌀떡 그래, 쌀떡이야 딱 먹어본 쌀떡이구만 다 쌀떡으로 맞이하고 다시 먹어보실잖아 헛소리하지 마 <웃음> 네, 방금 떡볶이 먹고 왔는데 광장시장에 육회도 되게 맛있어요 여러 집이 있는데 2021년 미쉐린 가이드에 선정된 그런 식당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쪽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이어떤 데서 주변을 다 쓴다니까 안전하게 음. 맛있다야. 나는 육회에다가 배를 이렇게 섞어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진짜 궁금해. 어디 그런 생각을 했을까? 달달한 그리고 시원한 게 섞이니까 진짜 맛있네요. 이거 맛있지 않아? 나는 여기서 주는 이런 소고기 먹고 어울 수 있어. 맛있네 이것도. 육회를 진짜 많은 데서 먹어봤는데 되게 괜찮아 이거 진짜. 미슐린 가이드 받을 만하네 여기. 음. 신선한 육회하고 안신선한 육회하고 마 차이가 진짜 심해 결혼식장 육회 먹어봤어? 어, 냉동육회 최악이야 진짜 뭐 그럴 수가 없지 사실 결혼식장은 근데 이런 생고기 같은 거는 확실히 그 전문 식당 가서 먹어야 돼 음. 음. 일단 칼국수집하고 이 육회집은 확실히 이제 좀 소문 난대로 와가지고 좀 맛있었는데 음. 아까 떡볶이 집도 좀잘굴렀어 근데 광장시장에 와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복불복이잖아 맞아 너무 많 가게가 어, 가게가 너무 많은데 뭐 솔직히 순대는 다 비슷해 순대는 어디 가서 먹어도 다 비슷하거든 공급받아서 하는데도 많고 하니까 떡볶이는 진짜 50집이면 50집 다 다르잖아 이게 맛이 그래서 진짜 잘 골라야 돼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? 응. 응,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편에서 볼게요 안녕